자 하단 부분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처음에 송장 이미지가 있고요 고기를 다듬는 장면이 두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 파일에 가서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줄게요. 일단 송장 이미지가 옆으로 돌아간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살짝 자 살짝 놔 주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얘를 전 영역을 다 카피를 할거예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작업창으로 들어와서 자컨트롤얘 찍어주고 컨트롤 v 하면 위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오 굉장히 크네요 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얘를 옆으로 돌려야겠죠 자트랜스폼 컨트롤 T 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자주 쓰게 되는데 에디트 메뉴에 보면 프리 트랜스폼 이라고 있어요 예, 얘를 자주 씁니다 컨트롤 T 하시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면 따다다닥 각도가 걸리면서 돌아갑니다 자 엔터 해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얘도 우리가 이제 잘라버릴 거잖아요 예, 자를 때는 어,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한이 정도 송장만 대략 보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원형 도구 선택하시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쯤인지 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 놓고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 영아 원형 영역을 이렇게 셀렉트 영역으로 잡습니다. 자, 점선이 보이시죠? 여기 테두리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속에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것, 밖에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에 것만 남기는 방법은 선택 영역을 복사를 해버리면 돼요. 자,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 어, 그러니까 새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이 레이어에서 지금 이거 단축키가 숨어 있는 건데 선택 영역만큼을 레이어로 만들겠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 단축키를 자주 쓰니까 이 메뉴가 사실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지금 잘안 나요 근데 그냥 외우세요 그냥 Ctrl J 하면 선택한 영역을 새 레이어로 만들어 준다 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찾았어요 New 그냥 레이어 만드는 거는 예. 그냥 여기서 얘를 누르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카피를 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j를 누르면 됩니다 자 컨트롤 j 누르면 이렇게 새 레이어가 같은 위치에 나오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어, 잘못 만졌죠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놓, 놓으면 되는데 어 저는 정중앙을 기준으로 다시 여기서도 정중앙에 배열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때는 어이 아까 어이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셀렉트 툴을 가지고 그 정중앙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딱 정중앙까지만 사각형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놓으면 딱 걸려요 여기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부터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놓으면 또 이만큼 잡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또 여기서도 센터 센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이동 툴로 여기쯤 와서 움직이면 자 컨트롤 T 눌렀을 때정 중앙을 잡기가 굉장히 쉽다 그랬죠, 그죠? 자한이 정도 놔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좀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만 줄일게요. 자 알트 i 부터 잡고 그만큼만 줄였습니다. 얘는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키웠다 작게 했다를 지금 막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밑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근데 글자를 쓰기 전에 이게 조금 어둡게 찍힌 것 같으니까 보정을 조금 할게요. 자, 색깔 보정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서 레벨만 가지고 약간의 색깔만, 이렇게 색깔이 아니죠. 밝기 보정과 콘트라스트를 약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아, 글자 쓰기 전에 테두리를 우리가 쳐야 되는데, 테두리 안 했잖아요. 그죠? 테두리는 여기서 테두리 쳤던 거 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서 FX 눌러주고, 테두리 스트로크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스트로크 지금 들어갔죠 자 굵기 흰색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어 색깔을 약간 이런 회색 정도로쓸거고요 조금 어둡네요 한 이정도 회색을 쓸 거고 굵기는 한 적당히 눈으로 보고 적당히 조절해서 저는 한4 픽셀 정도를 넣었는데 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시면 되고 방향은 인사이드 방향이 아닌 아웃사이드 방향으로 했어요 자 오케이 하시면 테두리도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밑에 글자를 쓸게요 자 그만큼. 자, 여기 글자 쓸 겁니다. 요렇게. T자 눌러주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자, 저는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글자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서체도 이런 걸쓸게 아니라, 어, 이런 서체, 위에서 썼던 이 서체를 그냥 여기 쓸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썼던 서체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서체가 기억이 안 나시면, 요거 열어서,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요 뭐 썼는지 나오거든요 나눔고딕 OTP를 썼네 나오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눔 최근에 썼던 게 위에 나와요 나눔고딕 OTP를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글자 좀 적당히 줄여 주시고 그 다음에 행간도 오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해 주시고요 이정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검으면 너무 칙칙하고 좀 무거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한 회색을 골라 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항상 지금 센터가 먹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옵션을 바꾸지 않고 있으니까 나머지 설정들도 그대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얘를 여기에 딱 두시고 컨트롤 T 한번 눌러서 정중앙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엔터 치고 자, 하나 덩어리가 끝났죠. 그럼 얘도 묶어 주는 거예요. 얘랑 얘랑 컨트롤 G 눌러서 묶어 주시고 여기는 뭐어 설명 1이라고 할까요? 설명 1. 아이고, 1자가 안 들어갔어요.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 한번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자 복사를 한번 해 볼게요.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폴더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도 Ctrl J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아까 전에 선택 영역이 레이어 있을 때도 Ctrl J 하면 그 선택 영역만큼 잘라내서 같은 위치에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과 똑같이 폴더가 선택되어 있고 선택 영역이 없어도 Ctrl J를 누르면 복사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냥 설명 이라고 바꿔 주시고요. 같은 위치에 지금 복사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에 이동 툴로 오토 셀렉트 이거 안돼 있는 상태로 설명 이 e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죠그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요. Ctrl T를 눌러서 이 폴더 전체를 Ctrl T 눌러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옆으로만 살짝 옮겨주시면 정중앙을 또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단에는 글자만 그냥 갈아 치우면 됩니다. 자, 글자를 또 타이핑을 하시고 자, 여기 글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죠.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되거든요. Ctrl 네, V 하시나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됐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바꿔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그냥 가지고 와서 잘라버린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한번더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원과 같은 크기로 잘라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고기 자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고 자 얘도 컨트롤 A 컨트롤 C 자 넘어와서 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요. 자 얘도 이 크기만큼 잘라야 되거든요. 자, 얘를 대충 여기 올려놓으면 원 크기가 보이는데 얘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잠시만 조금 투명하게 만들어주시면 밑에게 비춰서 보여요. 그래서 얘를 한이 정도 위치에 놔야겠구나. 어, 근데 그림이 조금 더큰 c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알트 시프트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한요 정도를 원 속에서 보여줘야겠다. 라고 예, 판단이 되시면 엔터 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의 크기만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선택툴로 직접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죠. 지금 여기는 뭐만 있어요? 아주 큰이 캔버스 크기만 한 레이어에 요만큼만 이 송장이 있는 이미지 거든요. 예, 여기를 컨트롤 클릭. 하시면 그 영역만큼만 딱 선택을 해 줘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방금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만큼 네모 중에 사, 네모 사진 중에서 이만큼 선택 영역을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기준은 예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컨트롤 J 해서 다시 또 뜯어냈습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죠? 딜리트해서 버리시고요. 얘 투명해서 잘안 보이니까 투명도를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얘를 버릴 건데 버리기 전에 여기 적용돼 있는 테두리를 그대로 여기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스트로크 더블 클릭해서 이 수치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Fx도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스트로크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놓으면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 스트로크가 여기 먹은 거예요. 이게 필요 없죠? 송장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버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 1, 2를 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좌우 기준을 항상 저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자, 이거 옮겨다니실 때 폴더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자, 설명 1을 왼쪽에 놓고 설명 1을 오른쪽에 놨어요. 동시에 선택하시고 다시 컨트롤 G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설명 1 다시 2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폴더 내에 폴더가 또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 1 2에 있는 것들은 이미지 자체를 정말로 원형으로 잘라버려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 면 수정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클리핑 마스크나 마스크 레이어를 쓴 경우에는 이원 속에 보이는 이 부분이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 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안 돼요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속도는 어, 익숙해짐에 따라서 뭐 사실 마스크 레이어든 어, 클리핑 마스크든 익숙해지면 다 편한 걸 그냥 쓰시면 되는데 어, 저는 이런 방법은 잘안 써요 그래,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그냥 픽셀로 구성되는 레이어를 선택 영역으로 잘라버려서 필요한 것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아래쪽에는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똑같이 보이지만 작업 방식을 좀 달리 해보겠다는 라 거죠 두번째는 마스크란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